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상대가 연애를 처음 하는 상대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여자 아니면 여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전에 나 이전에 누군가를 만났을 거고 그 이전에 또 누군가를 만났을 거고 이런 어떤 과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그 과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알고 가면 지금 내 남자한테 지금 내 여자한테 더잘해줄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는 그런 아, 위험하면서도 득이 될수 있는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게그 남녀의 과거 이야기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남자의 전 여자친구, 여자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 이것을 서로 받아들이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부분이 그냥 평균적인 데이터지 어, 다른 어떤 분들은 음,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제가 가만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 라고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요 지금 내 여자친구한테 전 여자친구를 이야기할 때요 어, 전 여자친구를 욕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전 여자친구가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 못됐어 나 괴롭혔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면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고 막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언젠가 너하고 헤어지면 나도 그런 쓰레기가 되는 거야 지금 네가 말한 네전 여자친구처럼 나도 그런 사람으로 될것 같아 이런 불안감을 주거나 혹은 이 남자가 전 여자친구한테 받은 거 없이 희생만 한 것처럼 자기를 좀 부각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남자가 되게 초라해 보이고 되게 빈해 보이고 없어 보여요.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전 여자친구는 착하고 어, 나한테 잘해줬어. 그런데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못났었어.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어.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.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, 지금 내 여자친구 입장에서 아, 그랬구나. 전 여자친구가 좋은 사람이었구나. 아이 사람은 전 여자친구라도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이런 인식을 줄수 있어요 물론 이럴 때도 전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기까지 했어 이런 말만 안 하시면 지금 여자친구가 그렇게 딱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여자는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내 남자친구 앞에서 전 남자친구가 어, 능력도 좋았고 나한테 참 잘해줬고 되게 로맨틱했어 뭐 이런 전 남자친구에 대한 칭찬을 남자친구 앞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칭찬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하고 이런 부분이 좀안 맞았어 그래서 좀잘안 됐어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남자친구가 견디기가 좋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남자는요 여자들한테 흔히 질투심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남자는 상대 남자한테 엄청난 질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우짓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잘 이용하잖아요 남자의 질투심을 유발해서 뭐경쟁심을좀 유발하는 그런 것처럼 전 남자친구라면 요이 남자한테는 되게 위협적인 존재예요 여자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여자를 보면 아이 여자가 전 남자친구 아직도 못잊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고 막그 자기가 어떤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바를 하거나 더 추궁을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을 솔직하게 남자친구한테 전달은 하되 남자친구가 욱하고 아니면 열등감이 푹 하고 올라오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칭찬 없는 정도로만 비난을 해도 남자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